2020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내년 내가 만나게 될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2020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만한 타로를 오늘 제가 준비해봤어요. 물론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은 다수를 위한 제너럴 리딩이므로 재미로만 들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2020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1번 분의 만나게 될 어떤 사람을 제가 그림을 그리듯이 지금부터 천천히 묘세해 드릴게요. 그 사람은요 마치 광대화 같은 사람이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광대는요 아주 자유롭고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인 인물이에요 자기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보침을 짓고 이렇게 먼 길을 떠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열정이 넘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도전까지 서슴없이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이네 그래서 이 사람의 앞길에 뭐가 있을지 우리도 궁금해지는 거죠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요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내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렷하게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10년 뒤 20년 뒤이 사람이 뭐가 되어 있을까 하고 자꾸 상상해보게 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1번분이 만날 상대방은 1번분이 그런 생각을 하염없이 하게 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는 사람이네요. 보시면 어린 시절과 순수함 어떤 굉장한 열정 같은 것들을 뜻하는 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사실은 어떤 큰 열정이라기보다는 어린 시절 내 마음에 있었던 어떤 따뜻한 마음 같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순수한 데가 있고 앞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그 사람의 뒤에 왠지 곧 향기가 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보시면 카드들이 굉장히 겹쳐지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앞날을 나아가는 사람 하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면모도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도전하는 사람, 야심이 있는 사람으로 봐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이따금 1번 분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무모하다가도 가끔은 우유부단할 때도 있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내가 가늠이 잘 안간단 말이죠. 그래서 1번 분은 이 사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며 지금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계속해서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면 1번 분이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이 사람이 처음에는 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 하다가도 점점 더이 사람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이 사람의 앞길이 알고 싶고 그 옆에 내가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든다고 하거든요. 보시면 이 사람을 만날 때는 1번 분이 굉장히 많이 힘들 때겠어요. 이렇게 많은 막대기들이 있고 근심에 차있죠. 이런 막대기들은 아주 많은 일 혹은 스트레스나 근심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일에 많이 치여서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런 광대화도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광대화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 어쩐지 내가 어렵기만 했고 내 앞길은 정말 어려울 것만 같았는데 어쩐지 내갈 길에도 꽃길이 펼쳐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 만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더니 이 기사가 나왔어요. 아주 성질이 급한 기사네요. 다시 완드가 나왔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열정, 내가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어떤 열정 같은 것들을 되살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 봐요. 내가 잊었던 것들, 나의 순수한 마음들, 일에 지쳐 내가 혹시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사람의 열정으로 많이 깨어나게 될 거고요.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똑같이 겹치는 이미지는 어쩌면 무모함인데요 사실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려면 가끔은 너무 침착하게 보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내년에 어딘지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이런 식의 만나도 될까 고민이 된다면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대가 먼 여정을 떠났지만 가연 끝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끝에는 세계 카드가 나왔죠.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해요. 떠나지 않으면, 모험을 떠나지 않으면, 그 뒤에 오는 멋진 것들을 볼수 없으니 가끔은 1번분도 모험을 떠나 예쁜 사랑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1번분의 2020년 저도 응원할게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카드에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전체적으로 금빛이 반짝반짝 감돌고 있죠. 과연 2020년 이번 분이 만약 누군가를 만난다면 가장 적합한 상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성공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새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서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인물 그것도 성공적으로 자, 지위를 어느 정도 자리 매기만 어떤 인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단히 평온하고 안온한 상태 보시면 이런 새를 길들이듯이 자기가 자기 일을 굉장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게다가 다음으로 나온 카드는요. 다시 킹오브 펜타클이 나왔네요. 보시면 이 왕은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여유로워 보이죠. 이런 것처럼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은 자리도 잡았 사람들한테 어느정도 존경도 받고 있고 그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연상은 아닐 것 같은 것이 여기 전차카드가 나왔네요 이 전차 카드라는 것은 황제 카드의 젊은 시절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는 해요. 그만큼 황제라는 어떤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물이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차 카드의 이미지와 더불어 바라봤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해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자기 일에 대해 대단히 노력하는 사람 사실은 어쩔 때 보면 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싶을 만큼 자기가 원하는 바에 매달려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여유로움도 있고 컨트롤도 가능하며 어느 정도 지위도 사실은 전차 카드만 나왔다면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킹 오브 펜타클이 나온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자기 목표에도 달성한 그런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이 떠오르네요. 연상일 확률은 있지만 전차 카드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겠고 두세 살 터울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성공한 그런 사람을 2020년에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금빛 카드가 나오는데 이 카드는 연인들 카드예요. 연인들 카드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분의 첫 만남은 굉장히 설레겠고요. 그리고 첫눈에 반한 누군가, 내가 이 사람이다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제가 리딩에서 말씀드리는 이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이 사람이 나에게 갖는 의미는 뭘까라고 했을 때 실은 이렇게 좋은 조합이 있을까요? 이 절제 카드는요. 때로는 이런 걸 이야기해요. 완벽한 화합. 어떤 아주 꼭 맞는 관계 그래서 특히 이 절제 카드의 전에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그 전에 나오는 카드가 바로 죽음 카드거든요 만약 2019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아프게 헤어져야만 했다면 2020년에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할수 있고요. 그 사람 덕분에 나도 내 마음속에 상처들이 많이 치유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카드 이미지들이 크게 좋고요 그리고 일관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으므로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은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워커홀릭일 가능성이 엿보여요. 왜냐하면 펜타크 카드 두 장에 전차 카드까지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이 사람을 만난다면 이 사람이 일하는 중에는 방해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자기 일, 자기 목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고그 점만 주의한다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2020년 3번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아주 상반된 두 이미지가 있고요.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두 카드들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듯이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분은 연하일 확률이 높겠어요. 연하이고 어떻게 보면 살결이 좀흰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일 확률이 큰데요. 왜냐하면 옆에도 무언가를 열심히 만드는 도제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공부 중인 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원생 혹은 그게 아닐지라도 자기만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아직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이 자리를 잡았다기보다는요. 아직 무언가를 준비하는 중인데 커버브 페이지가 나온 걸 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굉장히 괴로워하는 이 카드가 나왔죠? 보시면 검 10개에 이렇게나 찔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본인이 분야에서, 본인이 맡은 분야에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재능도 있었는데, 그것이 자, 마침 잘 풀리지 않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옆에 해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위치의 카드는 무엇으로 뽑았냐면요. 첫 만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밤이 깊어 어두운 밤, 검이 열 개나 나를 찌르고 있고 다시는 아침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어둠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바로 3번문이라는 태양이 떠오른 거죠 이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밝은 햇살처럼 자신을 비추게 되면 이 사람은 본인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지금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주 잠깐의 어려움 때문일 수 있어요 어두운 밤, 깊은 밤에는 사실은 이 밤이 끝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어둡게 있을 것만 같고 앞날에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슬픈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바로 3번분이라는 태양이 떠오르니 그 뒤에는 본인이 가진 능력들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관계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빨리 지나가는 막대기의 카드가 나왔어요 아주 잠깐 만나는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것은 서로에게 기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인생에 있어 기회라는 것은 굉장히 빨리빨리 사라지잖아요. 내가 잡고 싶어도 정신을 차려보면 지나가버리고 마치 우리가 밤하늘에 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려고 하는데 아차하고 커피 한잔 먹고 오면 별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관계는 서로에게 그런 기회가 아닐까. 어쩌면 두 분은 조금 2020년에 서로를 알아보기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우연한 몇 번의 만남, 우연한 몇번의 접촉돼 서로를 마치 이렇게 꽉 잡을 수 있다면 여태까지 짙은 어둠, 나를 벗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이 깜깜한 어둠들이 사라지고 서로에게 이런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0년에 우리 3번분은요. 누군가 나와 스쳐 지나갔을 때 누군가 내 마음속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잡아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도 3번분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비춰주는 따스한 햇살 같은 사람이 될수 있을 테니까요. 3번분의 사랑 저도 2020년에도 응원할게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2020년 4번분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듯이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사람은 참 느리네요. 답답할 순 있겠어요. 그래도 속이 깊고 그 안에 지혜가 깃들어 있어 4번분에게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이 카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펜타클의 페이지 카드가 있죠. 어떤 것에 굉장히 몰두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아주 작은 기회지만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잽싸게 움직이진 않고 천천히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씩 쌓아올리는 사람이래요. 무슨 일을 할때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아내는 엄청난 사랑이 있네요. 에이스 오브 컵스가 나왔어요. 이 사람의 아내는 요 이렇게 그치지 않는 셈이 있어요. 마치 감정이 어떤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의 무뚝뚝하고 어떻게 보면 참 느릿느릿한 그 말들 속에는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해심도 많고요. 가끔은 왜 그렇게 꽉 막혔을까 생각은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해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요. 실은 요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감정의 셈이 콸콸 넘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온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이해해주고 싶어지죠. 기본적으로 그런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갑갑할 수 있어요. 약간은 농담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언제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구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셈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넘치는 사랑에 나도 조금 회복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둘의 첫 만남은 어떨까요? 바로 이 카드가 나왔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생각한다는 의미일까요? 어쩌면 처음에 조금 긴장된 관계일 수도 있겠네요. 조금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어쩌면 나보다 윗사람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주의하고 이 사람이랑 함께 있어도 될까? 라고 하면서도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딸려가는 내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래요. 초반에 긴장감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이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들도 조금 엿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일하는 곳이나 혹은 동호회라든지 그런데 실은 이 사람은 좀더 엄숙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노는 거를 크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좀더 조용한 장소, 공적인 장소 그것이 아니라면 도서관과 같이 어떤 자신의 지혜를 찾는 그런 장소가 이 사람에게 보다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약간 긴장은 하게 될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열정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어쩐지 어른스럽고 아는 게 많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주의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카드를 보실까요? 이 관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카드예요. 그랬더니 휴식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쩌면 4번분 2019년의 관계들이 굉장히 어렵고 많이 힘들었나요? 그렇다면 2020년 나와 만나게 될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조금쯤 휴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걱정하지는 마세요. 기사가 완전히 잠든 것은 아니고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4번분은 지금 조금의 휴식,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쉴때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가만히 가만히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긴장되지만 차츰 내 어깨를 기대게 해줄 어떤 사람과 4번 분이 잘 만나게 되실 것 같네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5번분은 과연 2020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사랑꾼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보시면 해 카드가 나왔어요. 인생에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인생에 있어 밝은 면들을 잘 찾아내는 사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더라도 아주 우울한 얘기만을 해요. 어디서든 단점을 찾아내고 어디서든 슬픈 것을 찾아내고 어디서든 콕 집어 잘안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요. 인생에 있어 어디에 해가 비치는지 어느 쪽이 따스한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위에 가면 어쩌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날것 같아요. 가끔은 인생을 너무나 낙천적으로 보는 이 사람의 태도에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할 순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내 기분을 다운시키는 사람보다는 좋게 할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옆에 있으면 나도 그 온기에 몸이 따스해지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까지 가기는 어쨌든 2020년에는 조금 어려울 만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달콤하고 잘해주고 책임감도 있고 신뢰감도 있는 사람이지만 인생의 그런 큰 문제 결혼에 대해서는 좀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결혼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하고는 그렇게 그 문제들이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만약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5번 분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 문제가 좀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분이 사랑꾼이구나 라고 말씀을 드린 건 바로 이 연인들 카드 때문이에요. 이 연인들 카드는 연인 간의 설레는 어떤 만남을 이야기하죠. 처음 만났을 때 그저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을 때이 사람이 그냥 밥만 먹고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따스함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다소 좀 꾸물꾸물한 면은 있어도요. 마음속에서 사랑이 많아서 인생을 굉장히 밝게 보는 편이라 내가 그런 점들에 있어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둘의 첫 만남은 어떨까요? 킹오브 펜타클이 나왔어요. 업무 관련된 어떤 큰 행사나 컨퍼런스 같은 혹은 학술 대회라든지 어쨌든 학업이나 직업과 관련된 어떤 행사 그것도 커다란 행사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큰 행사라고 말씀을 드린 건 킹오브 펜타클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업무적으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행사가 있잖아요. 큰 기업에서 주최하는 행사든지 이런 식으로 큰 행사에 내가 참 참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의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시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나에게 있어 무엇일까요?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제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이 카드는 바로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을 만나 내 운명이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죠. 사실 이 카드는 단독으로 해석할 때는 좀 어렵고 여러 카드들의 흐름과 같이 이해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나에게 겨, 당장 결혼이나 다른 어떤 이벤트를 가져다주기는 어렵지만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을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든 나에게 있어 어떤 기회가 되고 행운이 될수 있으니 이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적으로 혹은 학업적으로 어떤 행사에 갈때 주의를 잘졸러보세요이 중에 누군가 나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려줄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목소리>